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요즘 들어서 제 영상이 되게 피파 영상들 중에서 음. 요즘 들어서 진짜 스쿼드 영상이 진짜 줄을 잃는데 진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제가 봤을 었때 제일 좋은 스쿼드라고 따져 보면은 지금 현재 TT 단일, TC 단일, 그 다음에 프랑스 프랑스 단일팀, 프랑스팀, 그 다음에 네덜란드, 어, AC 밀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제가 탑 파이브로 정해놨는데 그래서. 스쿼드를 찾는 분들, 어떤 팀이 진짜 어떻게 만드는 게더 좋을까? 그 다음에 뭐 티티랑 등등 내가 맞춰야 될 팀은 무엇일까? 제일 가성비면서 제일 성능이 좋은, 성능이 좋은 그런 팀, 뭐가 있을까? 그런 거 어, 어디로 가면 알수 있을까? 바로 소개합니다. 준추 유튜브. 준추 유튜브 보시면은, 여기서, 스쿼드, 뭐, 분석 비교 영상인 것 등등 많은데, 다들 다 많이들 봐줬으면 좋겠네요. 스쿼드 영상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많이도 올려놨는데, 여기서 특히 단일 팀도 올려놨고, 뭐, 대한민국 팀, AC 릴란 팀, 뭐, 바르셀로나 팀 등등 이렇게 있는데, 네, 토트넘 팀까지. 와, 진짜 이렇게 많은데, 시청자 분들이, 모르시는 분들 꽤 많아요. 제방 구독 안 하신분들 네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제발 진짜 구독 누르신다면은 진짜 스쿼드 등 아니면 뭐 분석 비교 이런 영상들 진짜 많이들 볼수 있으니까 네 다들 다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영상은 광고입니다. 제 영상들 제 채널 광고 에오제비우부터 시작해서 등등 영상들 많은데 메시 영상이 그 중에서 진짜 제 영상들 중에서 제일 진짜 조회수가 높은데 영상 그 메시 영상 이번에 전에 옛날에 제일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이 제가 말을 실수를 해서 강인함이 몸싸움이 더좋아하신다 라고 제가 말 실수했는데 그 영상 을 제가 이번에 좀 새로 다시 네매시 영상 이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으로 제가 다시 분석했는데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 영상 봐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영상들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구독 부탁드립니다